이쁜 표정지어야 되는 겁니까그래또 이쁜 표정 이쁜 이런, <웃음> 이런 거, 이런거이런건어이요이런 거. 자,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올게요. 아, 진 여기 안 샀네. 가 어, 물한잔 하나도 없어 응, 들어갔자. 한번더게요 어어 뭐야? 이제 나왔어요 중간에 주세요 안 나왔어요. 응? 응? 음. 아. 음. <웃음> 안돼 일어났어. 하나만 더 쓰죠? 네. 앞쪽. 저... 저기 앞에 너무 막혀 있으니까. 여기다 나는... 막. 막혀있나? 아. 나 나무 없죠. 예 뒤에 나무가 없어요 돌만 있어. 어디다가? 어. 나무 밑에 앞에 앞에 저기 앞에 나무. 뒤에. 음, 뒷골 뒤에 있는 것좀 옮기고. 다시부거 뭔데? 잡았다다고 <웃음> <웃음> 아, 너무 얘가 일을 더잘하다잡아줬다 내가 또다 이거 이거 그대로 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옮길게 괜찮나요? 아직까지 느려서... 아... 어... 탄탄에 거기... 그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我看<笑> okay. 확실히, 저 정지차를 믿고 서로를 볼수있다니 너무 좋은, 너무 <놀람> 좋 없거든요? 밑에.. 나무면나무에무 너무, 너무, 야무 너무, 너무, 너무, 남았어요. 아, 야. 저거, 브레이크, 힘힌어 나중에 죽을라, 하던데. 사는 사람. 이거다 버리니까 들고 와야지. 아, <웃음> 브레 <웃음> 됐어 이제 응. 안 안돼 얘다버렸다어 그래도, 꽤나 많이, 썼네요 오, 그래도, 많이. 많이. 썼많 네, 많으면 많이. 많이. 많이. 거니. 근데 이번에는 영상에서 노래 소리 안 들. 에이. 왜왜 왜 뒤로 오는 거야? 무슨 일이야? <웃음> 한두 번이야? 오, 아, <웃음> 아 열다 설로 빼주는 거한두 번이냐고? 나무한번이한번 아, 쓸게요. 한 번. 맞네. 아, 과도, 태네 태권, 도될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마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태권, 좀권 태권, 태요 태권, 태권, 태 해두면 쓸 수야 있겠지만 자리가 없어서 폭탄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음. 나무 들고 와.. 아.. 내가 다 먹었네 나무 앞쪽에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지도 <웃음> 아! 폭탄 들었어! 떴어요? 막터진 아, 아, 아, 소리 났는데. 아, 죄송해요. <웃음> 괜찮아요. 아. 괜찮, 괜찮. 아직 그렇게 빠른 아, 편은 빠른 편아니어 가지고. 왼쪽에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예, 예. 네. 네. 아, 들었습니다. 오면 <웃음> 되니까. 어, 조금 위로 꼬면 돼. 어. 갈게요. 아직요. 좀불좀 볼게요. 고 싶지 않아 오늘 서버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네, 오늘 서버 상태가 좀. 네. 명지차 도... 응? 응. 한번 쓸게요, 여기서. 래서 꼬아지기 전에. 오케이. 자원 너무 많네. 자원이 많아 갖고. 자원으면 너무 안재혀 자원이 많아서 쓴거예요정 진짜 최대한 쓰려고. 네네. 계속 뽑도될 이게 아니네. 빨리. <웃음> 어? <잡. 말게요. 웃음> 위에, 위에 빠른 선수. 빠른 찾아아았지 사... 떴어요 여기로 여기로 어지야 잠재야 한분 들고 와주실래요 가요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네 확인 여기 죽어 주워... 아. 죽는다고 했죠 안전한 줄알았지안된다 자원이 낭비된다 빨리 들고 와. 존나빼존나 빼. 존나 빼. 응? 앞에는 나나가 부족하네. 쁘도도나나 정도 들고. 꼭이러면 앞에 자원 별로 없던데. 그러네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분 왜 아직도. 투명해? 뭐야 투명 안 투명한데? 젤리다 젤리 y t 가봐요 i 이 a 리 a l l y Tell it a t 거기가 음. 포인트인 거냐고. 폭탄 <웃음> 어. 있어요. 빨리 집어야 돼요. 아 어, 열차 드럽게 빠르네. 거기서 했었던 데랑 체감이 많이 다르네요. 가보세요. 한번 쓸게요. 네네. 여기 다운도 있으니까. 폭탄 또 나왔어요. 와 이거.. 이거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기 한칸갈 수밖에 없네요. 다한 칸이라서. 어, 야 되는데. 한 칸이니까 오. 이 앞에서 한번 써야겠네. 오, 왔다. 물. 죽어, 죽어, 죽어. 아, 어, 다 아, 미치. 이 이놈이. 대체 껐어요. 껐어. 여기 이주이 갖고 와주실래요? 폭탄이요네요 음. 일단 뭐지? 뭐. 뭐야. 가까이서 보니까 열차 겁나 빠르네. 거기서 까 위에 계세요. 거기서 까 음? 나중에 보는게더 낫지 않아? 메포. 그래. 아니 폭판 쓰라 그랬지. 아 그럼. 일단... 여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레이, 거기서 레일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원 좀줄게요 폭판 쓸게요. 네아이 그럼 자원도 모다 네. 아, 화면 가리지 마. 나와 화면 가리지 마. 다리가... 아휴, 어떤 싸움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일단 저희 800m 왔거든요. 브라자드,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 그냥 한번 쓰면 될 텐데. 음. 아 선로 좀 낭비되니까. 이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쓸게요. 네네. 아저저 저 앞에까지 가서 네네네. 쓸게요. 네. 자원이 멀어갖고. 응. 어. 팔에돌 이거 한들어 네네 에서 쓰겠습니다 여기 다 쓰십니다. 오우, 뭐하니? 폭 있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실황가! <신원가>. 폭판도? <목소리> <목소리> 저거, 어, 확인, 확인. <목소리> 뭐해? 어, <목소리> <그가> 넣었구나. 폭탄 <목소리> 나왔어요? 마지막 써주세요. 여기. 여기서 한번더 쓸게요. 뒤에 자원만나왔고어좀 쓸게요. 물한 번. 와, 저거 날 드라게 썼다. 그러게요. 레일, 레일 왜 이렇게 많아? 존나 봐, 존나 봐. <웃음> 저걸로 화성 갈 거냐고. 많이 꼬긴 했어요. 위에 자원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저 앞에 나... 다 어디 갔어? 응. 케이 레일 버리는 거못 찾는다 이거지. 레일, 레일, 레일로 피버려 어 위에까지 올라가서 한번 쓸게요. 네네. 그, 저기서 안 꼬우셔도 될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네. 그래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머. 어, 죄송합니다. <웃음> 쳐버렸어. 여기서 쓸 생각이었으니까 괜찮아요. 옆에 길 아래쪽으로 손로 빼주세요 <웃음> 내려갈 때쯤에 아니 지금. <웃음> 들었는지 왜 말을 <웃음> 에? 에? 나 못들었어 잠시만 그리 브레이크차 없었으면 진게터졌겠네 <웃음> 아이고, 쌍레상이크만없 폭탄 면진어에 뒤에 뒤에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포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네레 뒤에 야레 뒤에 뒤에 뒤에 뒤 나이스. 나이스 나무 생겼네 hein, 나무 생겼다 <웃음> 밤이거든요 부드럽다 밤이네 <웃음> 옆에... 앞에 앞에 안 아, 넓네 <웃음> 야, <미안. 웃음> 하나 하나도 안 넓네 sting? 앞에 돌배달 아 <웃음> 어, <either>? 나이스 나이스 <웃음> 일단 거기다가 하나 쓰자 어어 어어 속도 왜이래 미스텐지 않아? 또? 스텐 나무 하나만 튀줘 앞에 앞에 돌 배달 어. 앞에 돌 배달 아안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네? 네? 네? 네? 네? 뭐 뭐하는 거야? 앞에서 뭐해? 시 <웃음> 갈게요 나오세요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음. 심호한 번씩 하시고 흐흐 <웃음> 산의 돌 에이스 네네 네네 홈 수비란 말해줘요 그 어디냐고 여기서 한번 막간을 이용한 예습을 한번갈까요네 여기 도끽이. 도끽 돌려야 돼요? 네네, 아, 어 좋았어. 오히려 해야 돼. 오오 앞까지 가서 써면 되겠다. 네네. 나무가 없네요. 네, 나무랑 음, 겹치는 음. 타이밍에 쓸라고그래 어, 나무가 너무 없는데? 저번에 너무 많이 꿨구나. 스탬피랑 말해줄 어, 앞에 나무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봐봐. 어, 봐봐. 다 넣고. 요 지금. 아래다 아, 또. 여기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여기 앞에 돌좀패주세요 네. 앞에 골짜리 없어서 바로 한번 써야겠네요. 골짜리를 조금 만들까요? 그러죠, 이렇게 많이... 만든 <웃음> <이> 정도입니다. <웃음> 속도가 빨라갖고, 네, 맞아요. 어떻게 꼬기는 해야 돼요, 저만에. 500m. 오, 낮이다. 음, 만들기 잘했네. 볼게요. 잠깐만. <웃음> 어유, 선생님, 병신 타려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위험하다. <웃음> 저기 위로 열차 위로 올라갈 때쯤에 쓸게요. 네네, 좀좀 들어요. 정지차 나온 순간부터 다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가? 야. 그래도 느린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가? <웃음> 어. 오. 오. 오. 오! 울! 울! 울? 아 이거는 뒤로 간다 얘. 손으로 집을게요. 나이스. 음. 폭탄. 빨리. 빨리 켜. 아. 이거라도 음, 켰어. 음, 폭탄 바로. 한개더나는데 아, 15분. 내정 뇌정, 내정지 <웃음> 여기 길이고 자원 좀 들고 올게요. 네네. 앞에 나무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나무캐는 판단 나이스. 너, 너무 안살랑해서 사랑해서 부거 아니야? 아니, 이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프로라고. <웃음> <웃음> 프로? 우리는. 예, 프로 내, 내가 호스트라서 너랑 핀이 조금 다르지 아, 않나? 아, 그런가? 어, 좀 위험했어. 너무 간당간당하잖아. 음. <웃음> 어? 바로 올라갔어 아래 길한번 막히네. 네 맞아요. 확실히 2인에서 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맞을 거 같아. 그때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딱딱 딱 여기까지 왔던 거 같아. 나이 원래 2인은 좀 쉬워. 한 가요? 여기 길아래길오 위에 위에 와요 네 저거 야. 바로 박으면 될듯 제발 박아줘 아오 나이스 나이스 한 아, 갈게요 네. 사람 감질맛 나게 하네 안된다면? 안된다면? 안된다면? 사람 아, 안보여 저 알려주세요 들어가서 밑에 오른쪽 밑에 오른쪽 맞아요 아, 보였어요 <웃음> 한번더 여기, 네. 여기다가 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나이스 어, 이때까지 수월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데? 그러게요. 욕심의 띵? 아... <웃음> 목표치에 거의 다 왔네. 저희 목표치가 지금 1100... 1100이거든요? 왜냐하면 3 0 7 0이 가지고. 저번보다 30m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인랭까지 도전한다고 하면 어, 그러면 4,100. 네, 4,100. 지금 자원도 많으니까 지금은 넘어가는 게 맞겠 거 같은데. 새로찮어야야나 괜찮아. 한 줄이야? 찮아 괜찮아. 있어요? 이거 아괜거아괜찮야겠다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쓸게요. 네네. 물도, 물도 앞에 있어요? 네, 물. 응. 한탄 갈까요? 아, 폭탄 네. 가도 돼요. 네. 네가 뭔데, 니가 뭔데. 어, 니네 얼굴, 니네 얼굴. 잠옷만 <웃음> 들었어요. <번더> <웃음> <또> 이 와중에. 들어주세요. <웃음> 그럼 음, 하나 더 빼. 제가 들고 갈게요. 뭐지? 나이스. 페는은그도 써도 될것한번 빼고. 아, 좋아. 여기? 네한 네. 번. 한 번. 더. 아, 고마워. 한번 더. 한번 저도 될 듯요. 앞에 자원이 너무 없는데 여기서 다 빨아먹으면 여기서 다 빨아먹으면 앞에 자원 없어. 오, 딱 돌아가는 타이밍에. 이제 밤이거든요. 나무가 없어. 밤에다가 돌 부족해요. 돌은 많았어요. 나무가 부족해서. 돌앞에돌 아, 방금 다빨라먹어수 없어요. 큰일인데? 아니 앞쪽에 두 세트 나와거든요맞 네. 여기 조금? 진짜 한 팩이. 여기 앞쪽에도 제가 두 세트 놨어요. 어. 나무가 한 개도 없어요. 일단 어찌됐든 넘어가야 되기는 하거든요. 이번이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웃음> 앞에 공간 괜찮네? 네 폭탄이돌 여기 제가 넣을게요 어머 폭탄 <웃음> 아 이거 하나 틀어야되는데 <웃음> 아 g 이거 하나 뚫어야 돼! e t I'm sure I'm okay. What's up? What's up? w h a t 못 up? 못 h a t s up? 로 h a t s 로 p What's u 열차 위로 올라갈 때 한번 쓸게요. 네. 방금 나무 나무 부족해요 나무. 네. 지금 한번 쓸게요. 와 아, 네. 어디에요? 네, 와 이거 자원 빡빡하다. 어, 아, 예, 밥줘야 돼. 나도 밥안 먹었는데. 편한, 편한, 편한, 편한, 편한. 음. 거의 한 칸이에요? 바거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 네. 음. 들어주세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아바바바바바바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바바바바 아, 아. 음. 이게, 이게 이거 뒤에 나무 없어요. 그래, 그래. 폭탄 바로, 아... 폭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웃음> 나무 나무 가져야 와 돼요. 나무 앞쪽돼 있어. 확인. 그냥 안에 넣어야 될 듯. <웃음> 나이스. 앞에 한번더 가능할까요, 저희? 자원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낮이거든요, 또? 밥을한번 버텼어요, 저희가. 제 심장은 안좋아 <웃음> 방금 <웃음> 좀 위험하긴 했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세명다 죽었으면 그대로 터졌는데. 너안 네. 뭐 죽어서 대한대. 네. 아, 저게 열차 앞으로 떨어져서 그런가 맞아. 아? 이게 밀려서 아니 분명히 도끼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 나는 이 쪽으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도끼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때 리스폰을 하면 도끼 위에 사람이 있는 거로 판단해가지고 여기서도 어이가 없겠어 아.. 이것도... 네.. 네네 한.. 한 번더할 거야 사장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더 해야 돼요 한번더 해야 돼요 같이 심장 아파서 런? 뛰는거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한 번만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뒤모습 걷는 뒤모습 <웃음> 그리고 방금 전에 폭탄 터지고도 저희는 조금 여유진웠거든요 여유로웠나? 진는 네. 바빴는데 저짜 여유로웠어요 <웃음> 네. 마카산 타서 여유로웠던 건아니시대 <웃음> <웃음> 근데 확실히 한 번만 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로 상황.. 지금 몇 미터만 는데한번더가야 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 3070.. 그러니까 어, <웃음> 우리가 지금 1015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가면 1050이고 만약에 진짜.. 어 어? 뭐라고? 뭐, 아...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한 번을 더 가면 1050m 온 거야. 우리. 근데 여기서 끝나면 1015m. 알 거면 앞에 한번 보고 가죠 그러죠. 난 <웃음> <웃음> 몰라. 다섯 <다시> 개다할 <웃음> 아니에요? 그럼 넘어갈, 넘어갈 거예요? 갈까요? 근데 난 가능할 것 같거든. 앞에 맵이 잘 나와야 되는데 좋네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요? 음. 네돌 캐고 바로 폭탄? 네돌 캐고 바로 폭탄 그리고 돌다리 돌다리는 놔야 되거든요 저희 뭐지? 그 위험하니까 이거 살짝만 끄고 뒤에서 브레이크 차 바로 밟으면 되겠다 저 앞에 자원이 많아갖고 네 돌, 나무, 돌, 나무. 위로 쭉 가면 되겠네. 그러게요. 뒤에 돌 많은 상황이어고 돌다리 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냥... 돌 하나 캐고 돌다리 놓고 폭탄 놓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게요 역시 고수는 달라. 그렇게 할까요? 선로를 조금만 빼야 되나? 한 장만 살짝만... 아까 아까 했던 것처럼 뒤로 쭉 빼도 될것 같아요. 네. 저기 경계선까지. 여기 놓여 있는 선로만 빼고. 네. 네네. 어차피 브레이크차 바로 써야 될것 같으니까. 알려주세요. 폭탄 돌다리 한번 쓰고 그 다음은요? 돌 하나 캐고 돌다리 두 개인가 세개 정도 놓고 폭탄. 하나 <목소리> 안캘 건데 세개캘 건데. 네. 홀리. <목소리> 그러면 세개 캐실 거면 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니 그쪽을 캐신다고? <웃음> 여기 아니에요? <웃음> <오케이>. 아 여기.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일단 해요. 저기 와... 한칸짜리 돌파하실 줄 알았는데 안 보였는데 <웃음> 여기 빠야 돼밑 밑에 예, 돌 밥,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요 응. 여기 빠야 돼 여기다요 여기... 한 번씩 아, 아,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걸 아, 빼고 이거 네. 밑에 네. 공간이 브레이크 아직 이제 한번 남았어요, 브레이크. 폭탄? 어. 네, 한탄 들어요. 밥 주고, 나무 없어요. 앞 솔로 있어요. 폭탄의 돌? 음. 솔로, 솔로 도와줘야 돼요. 나 자리 많아. 앞으로 들어오데 좀... 와, 안 깠으면 지졌다. 아이고, 어, 막혔네. 네한의 돌? 저가 널.. 그러니까. 아.. 폭탄에 돌못 넣었어요. 내가 넣었어. 어. 찌나가! 도와줘. 그럼 눌러! 오케이. 나이스. 물? 물이요? 물? 네, 물 가져갈게요. 짠. 오케이, 폭탄. 폭탄 들고 가세요. 내일 한명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여기 다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한번서꽉 꽉. 여기 전많으니 이제 아, 브레이크 또한 없어요. 한또예요한 바로. 아, 안되겠어 아, 욕심나게 상황 괜찮네. 그러게요. <웃음> <웃음> 넘어가죠. 아. 넘어가자고.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목소리> 아, 이거. 한, 한, 한, 한, <웃음> 아, 아, 니 근데 사, 상황.. 아니. 상황 너무 좋긴 한데 <웃음> 이거. 주인님 이거. 탈이 먼저 푸셔질 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네, <웃음> <웃음> <뭐야>. <맞네. 웃음> 너 갖고 서로 껴안고 있는 거지. 어. 일란. 일란는데 나... <웃음> <일> <웃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앞에 돌 없어. 아니, 나무 없어. 저기서 물좀 마시고 보여줘요. 저 앞쪽에. 나안 보여. 나무가 없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 저 앞에 지나갈 때 응. 나무가 없어 갖고. 저 앞에 나무가 있겠지? 처음에 브레이크 차를 음. 안 써도 될것 같네요. 일단은 저기 처음에 돌 지나가는 부분에서 돌 많은 부분 지나가는 곳에서 써야 될것 네. 같아요. 처음에 그 브레이크 써서 뒤에 있는 나무 다 써서 아니야 저거 빨리 가야 돼. 어... 처음에 브레이크 처음에 써서 선로를 많이 뭐... 어, 빨리 놔야 있구나. 되잖아 선로를 여기서 선로를, 여기 뒤에 나무가 있잖아, 보, 보여? 어... 뒤에 나무가 있으니까 선로를 미리 좀 많이 놔서 여기 있는 선로 다 써버 자원 다 써버리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 선로가 남지 않겠어? 뒤에 있는 나무들 버려줄 거 아니야 어 너무 빠른가? 여기 에이. 나무가 얼마 없잖아, 중앙에 그러면 어떻게 캘 거야? 그러면 나무, 일단, 나, 일단 돌다리 돌... 놓는 형식으로 밑으로 갈까? 저기다가 폭탄 한 번을 쓰고 위로, 차, 위로 일단 돌에다 한번 한한한 써야 되는 거 맞아? 돌에다, 돌에다 한한 번에 써야 번에 되는 거한번 쓰고 나무에다가 이제 다 나무 다 캐고 여기 내려올 때 철로가 없, 없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앞에서 꼬지 말고 음음. 이거를 멈춰서 일단 캐는 형식으로. 시간을 어. 벌자 이렇게, 이런 생각이거든? 이해돼? 어, 나 이해돼. 왜냐면 선로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뚫어놓으면 은 여기서 살짝만 꼬고 음. 최소한으로 가야 확인, 돼. 확인, 확인, 확인. 선로를 남겨야 어. 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알려줘요. 폭탄은 어떻게 할 건지. 폭탄? 돌, 지금, 저 앞으로, 네 개, 네개 캐고, 폭탄 쓰고, 그 다음에, 나무 돌다리 놓고, 나무 두 개, 한 개인가 두개 캐고, 저 호박, 어... 가운데 호박 있죠? 거기서부터 두개 캐고, 폭탄 놓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덜 캐지긴 하는데, 앞에가 더 많으니까 나무가. 브레이크 쓴다고 해도 열차가 너무 빨라갖고, 사, 위로 살짝은 꽈야되고 바뀌네요. 살짝은 꽈야돼. 살짝야돼 그 왼쪽 아래에 그거 있어요. 그그 그 괴물. 아 괴물? 여기 있네. 슬라임인데 아, 슬라임. 아 그러네. 그러면서 퍼뜨리는 물... 쪽으로. 물도 왼쪽에 박혔고. 물 미리 떠놔야겠다. 아니면 어... 저쪽을 캐지 말고 지나가도 되나? 그것도 하나의 전체... 방법이긴 하겠네요. 캘 때, 캘때 폭탄으로 캐서 터뜨리거나 네, 그러면 효율이 폭탄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안켜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돌많으니까 뭐, 어차피 뭘 캐요? 뭘 캐요? 그 저기 슬라임 가두고 있는 돌 있잖아요. 음. 저 부분 저쪽에 아. 폭탄 놓기에는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될 네, 굳이 안캐도될할 응? 굳이 안캐돌 마르니까 <웃음> 저쪽에도 물 뜨는 거 있다. 저쪽에도 물 뜨는 거 있다. 아, 저 위쪽에 슬라임 있는데. 옆에 아, 그러네 음? 아, 저거 분 음. 음. 맞네, 응, 뭐라? 맞네 이거 분출거네 일단 갑시다. 폭탄만 잘 말해줘야. 말하기. 아, 도장 예, 아, 게임. 장 게임. 아. 정신줄 아, 아. <웃음> 아. <웃음> 다들 놨네. 따르 따르. <웃음> 지금 핑 겐촌. 빈 겐촌. 주인님의 심장이 먼저 터지냐? 열차가 진짜네? 먼저 터지냐? 방금... 방금 약간... 방금 안 좋았죠? 네, 방금 주인님 저가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볼땐 핑들 다들 괜찮은데? 네, 저가 볼 땐... 도 지... 어, 괜찮아졌어 아직은 괜찮아, 어, 괜찮아. 아직은 어, 다, 괜찮아 다, 다, 가자, 가자 오히 내가 빠지게 왔어 어 바로 브레이크 밟아! 한 지금 한대 쓸게요 조심. 폭탄의 돌. 여기. 조심해. 죽으면 바로 쓸게요. 뒤에 나무 써야 되니까 레일 같이 빼고. 네. 한번 갈까요? 네 와주세요. 다시. 아 조심해. 하필 하필이면. 괜찮아 괜찮아. 얘밥안 먹여놨었네. 먹여 먹여놨네. 폭탄의 돌. 클로 가요. 클로 가요. 솔로가요. 위에 예, 솔로 다 버려요? 뒤에, 뒤에 있는 솔로 갖고 와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폭탄 내가 쓸게요. 도와줘요. 그렇소. 예. 그렇소. 오오오. 물한 번만 그래. 줄게요. 물한번 줘야 될것같아 나무 없어. 나무 아. 뒤에 많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앞에 또 나무 있긴 한데 여기쯤에서 한번 밟을게요. 어, 밟아요 밟아요 발한번 네. 와주세요. 한번 들게요. 야 뛰지 말지 말. <웃음> 위에 레일. 뚫렸다 뚫렸다. 일단 넘어갔네요. 폭탄 이거. 와주세요. 다음 폭탄. 네. 뛰지 말아. 얘 예, 나무 좀 들고 올게요. 폭탄 돌, 돌 넣어도 안 넣어도 될 듯.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도 너너 네. 너. 너, 너. 어, 네. 내가 넣을 한 필요가 한 내가 없다는 거. 야 아, 아그그 뒤에 맞아. 나무 다 썼다. 넌안 넣어도 돼. 한번더 가면. 진짜 일들하게 다 썼다. 안돼안돼안돼안돼 그만해. 주인님 심장이 아니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웃음> 아, 너무 잘하는군. 그러니까. 뒤에 나무 다 썼어요. 다 쓰고 넘어왔어. 아. 네. 아. 우리 너무 잘해. 우리 좀 하는데. <웃음> 나 너무 <웃음> 행복해. 와. 뭐갈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더왜왜왜왜 <웃음> 왜, 왜 다들 또또 또 가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정지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세감이 다르긴 하다. 그쵸? 정지차가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잘했거든요? 아네 지금 나무가 살짝 부족하긴 해요. 레일 돌려야 되고 레일도 얼마 없지 않아요 지금? 아 레일은 레일 항상 많아요. 아 그래요? <웃음> 앞쪽에도 나무.. 뭐야 이분들 뭐해? 넘어갈만 할것 같긴 한데 돌릴 레일도 있고 나무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레일 한 10개 정도 나올 나무는 있거든요 대단해 시 <웃음> 근데 한번더할 거면 저장하고면아 아, 근데... 이거 방장님이 선택하시죠 맞아 상단도 한단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진짜야? 이거 맞아 이거? <웃음>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욕심 엔딩 나면 어떡할 거야 몇 아, 미터? 누가 책임지는 아, 거야 이거 1050? 1050? 1075 지금 1075 아, 왔어요 어? 아, 네1080 그럼 한번더 하면 1100? 1100? 아 진짜 이거 맞아? 이거 맞는 판단이야? 진짜 맞아 이거? 나무 없으면 아, 어떻게? 나무 있다. 아 뭐야 이거? 넘어갔다. 아 이거 건 넘어갔다. 아나 나도 궁금해. 뭔데 뭔데? 이건 넘어갔다. 진짜 너무 너무 잘 넘어갔다. 미쳤다. 아, 이건 내가 봐도 알겠다. 너 충분하고. 와, 미친. 분출구도 있고 저기 앞에 돌다리 <웃음> 아, 놓는. 나무 한번 놓고. 이 앞에 돌다리 놓고? 놓는 부분만 조금 주의하면은 다른 변수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와 300? 그 실라임도 당장 안 보이고. 캄백, 캄백, 캄백, 뭐 뭐라고요? 뭘 300. 들은 거지? <웃음> 뒤에서 시프트 혹 사고 하있던 나는 걱정 안 해주는 <웃음> 거냐고. 그 일단 폭탄 될게요. 저가 할게요. 물 좀. <웃음> 나무 해결. <웃음> 폭탄 폭탄. <웃음> 네. 네. 와 열차 너무 빠른데? 그러게요. <웃음> 어 이미 여기 위에 나무 지나갈 때 한번 쓸게요. 안 끊지 올게. 나 5초. 가야지거쓸 거예요. 그러거든. 뒤에 나무 좀 쓰겠습니다. 와, 정지가... 그걸... 정지 터링하는데 좀 시간이 있어요. 한0요 가요? 한 돌? 나무에다가 해주면 돼, 지 내가 넣을 그냥 양만 넣어줘. 와뒤에 나무 또 닫은 것 같은데 위에 나무 또 있어요 아, 아니요 저거 없는 어, 거예요 밑에도 밑에 도야돼 아? 한번 쓸게요 폭탄이 <웃음> 폭탄 폭탄 어? 여기 어디다요 여기 여기 도끼 도끼 도끼 나무 나무 나무 내 소중한 나무 너무 갈까요? 이거 네 넘어갈까요? 네. 아. <웃음>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안될것 같아. 개잘해, 씨. 마침 이거 또 나왔네. 그러네요. 우주에서 개다고 우주에서 이거 두개 달아. 이맨 앞으로... 맞네. 효율 두개 달고 싶은 목탄을 바꾸고. 야 여기 효율 두개 달면 이거 세개 되냐? 아니. 이거를 그러면? 여기 달고. 이거 더 들어날 거야 아마. 됐어. 된거 같아. 이거 한칸 앞으로. 이거 진복 적용된다고 해요. 네. 어, 진짜 미치 미치. 이렇게 네. 하면은. 이게 안 맞네요. 네, 수급차가 적재차를 다 해결하는 그림인데 속도가 못 따라갈 거거든요? <웃음> 이거 이거 아유, 물타도 깜짝이야. 물타도 범위가 너무 좁아갖고 모르겠다, 내정지 왔어요 두 개를 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느리게 갈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네번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5초, 4번이면 20초인데 그거면 패턴 뭐 아... 한 번이 더 나올 수가. 그게 또 수급차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애가 안 먹으니까 그렇죠. 급, 정작 급할 때는 넣기가 좀불편하고든요 얘네 오, 자, 아, 지금은 느리니까 가보면서 생각해보자.